좋았어, 좋았어. 뒤로 뒤로. 그렇지. 2 200km. <웃음> 200km. 우리 이 새벽에 어디 갑니까? 오늘 겨울 마지막 스키 타러 가자 보드 타러. <웃음> 스키 보드 타러. <웃음> 나는 스키. 효원이의 첫 보드 타러 가는 게. 효원이, 효원이 오늘 보드 탈 거야 진짜로? 알았어. 뭐, 하연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재밌게 놀수 있는데, 보듯하다가 어, 좀덜 재밌을까봐 그러지. 열심히 타 그럼. 어. 음, 오늘 엉덩이 그거 사야 되지 않아? 엉덩이. 보호대? 어, 자취를... 아, 어, 그, 어, 엉덩이 괜찮아. 그아그엉덩 괜찮아. 그 언니. 괜찮아. 그 언니. 이찮아그 언니. 괜찮아. 그 언니. 괜찮아. 그 언니. 아니 괜찮아. 니그아그니아니 엉덩이가 살이 많아서 원래 아니 그게 <웃음> 아니, 아니야 돌려 말해 돌려가기야? <웃음> 아니야 돌려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아빠한테 되게 예민해졌다 짜증난다 아니 심하다 아니, 아빠는 살이 많다고 했잖아 엉덩이 원래 우리 몸, 우리 몸 중에서 엉덩이에 살이 제일 많아 아니에요 배 살이 많아요, 소... <웃음> <웃음> 살이 많아요. 아니 형은이는 배에 살이 많아? 네아 그래? 오빠는 배에 살이 없던데. 아니, 오빠는 오빠고. 차가 많아졌네. 어, 날씨 아, 좋아서 맞지? 놀러 가나 보다. 그렇지. 아무래도. 오다 오늘 가용서 거기 가는 거. 음. 그 밥집이 응. 그 저거야? 백반집이야? 어. 어, 좋아 좋아. 집반 좋아. 집판도 좋아. 한데요 어. 난 뭐지 이런 거 별로 안좋아해 맛있다는데 문을 닫아서 여기로 들어가봐요. 어, 오늘 맛있다. 맛있어? 어. 진짜 잘 먹는다. 당연히 요모 갔다 옛날 오빠 오빠 오빠 상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오빠 오빠 저기, 어, 어 알펜시아다 핫보드, 성요왕 네. 상스키상스키 어, 저번에 보드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어. 스키는 몇이에요? 스키 몇? 8요280 280 근데 그 초급, 중국 뭐 이렇게 나요 중급. 중국 중국이요 중국잘 중급. 타요 네. 80네 아, 여기는 중국화가 다 따로 있나봐 그러게내신난나 아, 넓어서 다행이다. 야, 보드만 먹야 롱보드. 바로 갑시다. 스노우보드. 어. <웃음> 짜잔. 알았어, 가. 아빠 가시잖아, 가. 잘 가. <웃음> 재밌어? 근데 힘들어? 어? 할수 있어? 한번 일어나봐. 아까처럼 그렇지.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뒤로! 어? 어? 어? 멀지 좋아, 옆으로. 좋아. 뒤로 넘어지는 건 아주 좋은 거야. 나같이 괜찮지? 아프지? 엉덩이 보호대 할걸 그랬지? 아니야? 그래도 엄청 잘 산다, 지금. 처음 타는 건데. 어? 지금 30분, 20분도 안 됐는데. 또원아 아빠가 솔직히 말하는데 오빠보다 나아. <웃음> 좋았어! 다리걸리고 살살 옳지! 좋아요! 오! 잘하고 있어! 오, 아빠 존다. 빵! 아빠 잡았어! 이게 뭐야! 어? 뭔가 달리고 싶어? 난 떡이 좋아. 응. 맛있어? 나 떡볶이 왜안 먹는 줄 알아요? 원래 이리로 먹었지 기분이 어때? Cobweides. 한 20분 넘게 올라온 것 같지? 어, 응. 잘와 어, 추 근데 코스가 어딘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 <웃음> I'm going y o go 서 자고 있어. 아빠 기다리면서 자고 있어. 쉬는 <목소리> 거야? 안 돼요 위험해 이렇게 있으면. 아니한 번만 얼굴 제대로 보여.